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안 가이드에 대해서 보안 가이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많은 그 학생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취업 준비생 과정들을 하면서 어,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해킹 기술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 기술 관점으로는 굉장히 잘 작성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보안 가이드를 작성을 할때 그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안 가이드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은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 법명 기술 안내서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많이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법률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 계속 봐야겠지만은 예, 보안 쪽으로 있다 보면은 예, 법과의 싸움이죠 예, 법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이제 후에는 여러분들이 관리 실무자로 가시면 은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요 또모이킹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 보시게 될 겁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인 어떤 안내서 가이드 우리가 보안 가이드를 작성을 할때요 부분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 안내서 어, 가이드 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예, 저희들이 보안 가이드를 작성을 할때 시큐어코딩 관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설정 보안 관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 도입이나 그런 부분들의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음, 어떤 기술적인 어그 컨설턴트가 될 때. 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요거는 꼭 제가 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오이키 뭐그 실무에서 어떤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작성을 합니다 실무자들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어, 올렸던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안내 서가 있습니다. 이 어, 부분도 지금 현재 이 가이드 쪽에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들 홈페이지라고 찾으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쪽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모의킨쪽 보면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쪽에 저희들이 노출 쪽에 보니까 여기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 안 되어 고안되 있더라고요. 2016년도 버전으로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제가 이제 획득을 했냐면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탈 그, 이쪽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킹을 할 때, 어, 모이킹을 하는 이유, 예, 모이킹을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개인정보를 탈취하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지 이제 알아야,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개인정보 이 노출방지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게시물로 했지만은 요거는 꼭 읽으시면 은 좋습니다.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OSINT 서비스에서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노출들이 어디에서 노출이 되는지 게시판에서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은 게시판의 그 첨부 파일에서 노출이 되는지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노출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 방안들, 우리 대응 방안들이 너무나 잘, 어, 자세히, 어,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예킹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가이드들이 나왔을 때 이런 가이드만 그냥 쭉 보고, 아, 이런 방식이구나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들을 실제 이제 샘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모예킹을 실습, 실습을 직접 하시면은 더이야기가 쉽겠죠. 에, 그런데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할때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가이드 작성을 할때 물론 이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이런 보안 가이드는 표준이에요. 표준, 아, 표준입니다. 어,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안내 가이드를 한국인터넷진흥기관에서 이제 보통 이제 표준처럼 이렇게 사용하라고 안내서를 하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이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보안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들 들어가면은 그 신기술이 이제 어떤 개발 언어나 개발 환경들이 모두 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것들을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실무에 들어가서 고객사 쪽에 보안 가이드를 작성을 할 때는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예,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그 환경하고 동일한 것들이 나오면은 좋겠죠. 예, 좋겠지만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프로그램, 특히 이제 언어 쪽, 예,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에 맞춰서 꼭 어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서 다른 정보들을 얻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의 가이드들을 그런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어, 강의를 할때이 부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IoT나 스마트 오리온 의료, 그다음 스마트 교통 이런 최근 트렌드에 대한 보안 가이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어 여러분들이 보셔도 또 사용하셔도 되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